안녕하세요, 파비앙입니다. 오늘은 팥도사. <웃음> 이름이 참 그거 아죠? 파비앙의 또 샀다 시리즈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택배가 와서 아침부터 목소리 조금 가라앉은 상태로 리뷰를 진행하는데 오늘 공개할 것은 것을... 와, 잘뚫어진다 오늘 볼 거는요. 제가 이번에 열쇠랑 이것저것 좀 샀어요. 여기 영수증, 확인하고. 영수증이, king, do, way, 69, 69 piece, a r t i q u e bronze, vintage, skeleton, k e y c h a r m s e t d i e h a n d b a g across, leeks, necklace, pandan, jewelry, 모르겠고요 일단 이게 열쇠 덩어리예요 열쇠 덩어리가 이게 줄 덩어리입니다. made in china네요. 일단, 13세트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이 빵긋빵긋한 이유가 이걸 넣기 위해서거든요. 자. 아, 왜안찢어지 가위. 나와라, 가위. 오, 안에 포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69피스 낸다는데, 와, 어마무시하네. 와, 상당히 괜찮은 퀄리티를 들고 있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제가 요 통에 넣어볼게요. 제가 저희 통에 정리할 게이기 때문에. 아. 가운데. 안됐다 자 클로버 모양 음, 이거 꽃 모양일까요? 꽃 모양인가? 그리고 이거는 왕관 모양 그리고 이거 솔직히 무슨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웃음> 무슨 모양일까? 요거는 부영이 모양 이거는 제 친구한테 선물로 줄 계획인데 음 마음에 들어 할지 모르겠네요 요것도 왕관모양 비슷한 거네요 그리고 여기 작은 키들이 여러개 있는데 작은 키들은 어, 목걸이로 만들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나중에 브로치나 이런거 만들 때 써야 될것 같습니다 하트모양 하트모양 하나 더 요거는 키가 좀 특이하네요 여기 여기가 앞면인가 네. 러브 이건 고백할 때 써야겠는데 난 고백할 리가 없지 하하 이거 클로버 모양이에요 갑자기 눈물이 나네 이것도 하트 모양 이거는 키가 진짜로 어디 쓰일 것 같이 생겼네 요거는 날개 모양 6 9피스다 소개할 수 있을까? 하트 모양 이거 원, 뭔가 중복인 것 같은데 중복이니 너? 완강 모양. 이건 왕관모양 이건 다른거랑 다르게 다른 양면이 전부 다 왕관모양이 있네요 오 이거 좋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찾고 싶어하는 게한 개가 있는데 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왕관모양 요거는, 무슨 모양일까요? <웃음> 요것도 하트 모양. 요거는 톱니바퀴 모양인 것 같아요. 예쁘다. 이거, 요거는, 요것도 무슨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는데. 어, 요거는 되게 수도, 수도원에서 볼것 같이 생겼는데. 어 무슨 모양일까 요 가장 심플하네요 심플한 열쇠 모양 요것도 심플하네요 엄청 심플한 열쇠 모양이네요 와 내가 찾는 거왜 안나오지 가위야 넌 저도 가 있어. 요거는 날개 모양인데 날개랑 시계 모양인 것 같은데 뒷면이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좀 마음에 안들어요 뒷면도 좀 어떻게 양각, 이거를 좀 덮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뭐, 그래도 예쁘니깐. 오, 요거는 조금 구부러져 있는 것 같은데요? 기분 탓인가? 너 필수, 있네? 와, 브론즈라 그런지 엄청 연하네요. 오, 필수 있다. 오, 오, 오. <웃음> 어또 심플한 열쇠모양 어 제가 샀던게 나왔어요 요거 해마모양인데 이건 양면 다 있어서 정말 좋네요 이거는 제가 지금 당장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열쇠모양인데 이것도 브로치 만드는데나 써야 될것 같아요 요것도 열쇠모양 모양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뒤에 두 개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클럽, 이거는 이창그 모양이랑, 그 다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디자인이네요. 역시 그피스타 되다 보니까 조금 많네요. 이거좀 지팡이 모양 같은데, 뭔가 마법사들이 있을 것 같아. 이거는 클럽 모양인가요? 무슨 모양이죠? 어? 이것도 심플한 디자인에, 약간 심플한 디자인의 열쇠 모양이네요. 요건 왕관 모양, 그 다음에 꽃무늬 모양도 있네요. 근데 이거는 열쇠보다는 지팡이에 가깝네요. 그외 심플한 열쇠들은 다 모아서 그냥 한 번에 보여드리고 그냥 끈, 끝... 이거는 심플한 열쇠는 조금 한 번에 모아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 번에 좀 보이는 것만 음 어디 있니 심플한 열쇠는 이렇게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조금 특이하네요 CS? CS236? 무슨 의미일까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지 그 다음에 드림이라고 써져있는 열쇠모양 이거 나비 이것도 누구 드려야 되는데 나비모양 그 다음에 어? 미키마우스 모양인데 이거는 브로치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트모양 레이클로버 모양이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뭔가 종교적인 특색이 약간 박혀있는 것 같은데 약간 주님인 것 같네요 약간 애수 애수니이 박혀있는 것 같네요 맞네요 뒤에 십자가도 있는 거 보니까 애수가 맞는 것 같아요 세이클로버 모양 그 다음에 또 하트 모양 하트 모양 굉장히 많네요 올랐는데 요것도 무슨 모양인지 모르겠네요. 클러버 모양. 그 다음에 되게 무슨 모양일지 모르 하트 모양이 박혀져 있는 열쇠네요. 음, 클러버 모양. 그다음에 하트 모양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트 모양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 또 하트 모양 음.. 내용좀 특이하네요 다 끝나간다 아다 끝나간다 요건 무슨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고풍스러워 보이네요 하트 모양 또또또또또 또, 또, 또, 또 하트 모양 어, 요거는 하트 이렇게 딱 박혀있는 모양이네요 요거는 무슨 모양일까 요것도 하트 모양이네요. 요거는 에수 그리스도 딱 정각이 박혀있네요. 요거는 클로우 모양이네요. 나머지 두 개, 왕관 모양이랑 하트 모양. 자, 그럼 이제 줄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거 키가 의외로 적다. 이렇게 되겠다 자 일단 너희들은 절로 가고 줄이 50개가 돼요 줄이 50줄이라서 꽤 많아요 메이린이 차이나지만 그래도 오야. 일단 하나 뽑아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일단 요거는 여기 안에 넣고, 어딱 들어갔어요. 아 너무 기분 좋아. 일단 만들 먹은 간단해요. 일단 만들 먹은 간단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요거 두 줄을 여기 안에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에 넣는 것부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와..잠마 이거 어떻게 넣어야 되지? 왜 이렇게 클줄 알았는데 안 커서 이거를 어떻게 돌려서 넣어야 되나 약간 고민을 하고 있네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 목걸이용이 아닌 거니? 혹시 한번 쑤셔 넣어볼게요. 이게 지금 안 들어가요 큰일 다 여기로 넣어보려 해도 여기는 아예 철이라서 안 들어가지거든요 아... 일단 다른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이렇게 메고 다니면 되는 용도거든요 이렇게 하면 목걸이 완성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안 들어가서 문제네요 네 이렇게 목걸이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정작 제가 제일 하고 싶어했던 요거는 집안 들어가서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따로 액세서리 세트를 사가지고 따로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추천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녕.